제가 교촌 치킨을 시켰어요. 그냥 배가 고팠어요. 아 오늘 이거 안 먹으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. 저 먹방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교촌 치킨은 이런 거다. 네, 이런 거. 요거를 어, 먹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 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 안 받는 거. 이럴 때 너무 힘들었어. 거의 어. 뭐. 깜빵 식단표가 아침에 빵, 우유, 옥수수, 스프, 바나나, 점심 달걀, 부추, 고. 어, 잘 나오네. 어? 저희가 또 이렇게 열심히 세금 내가 지고 이런 친구들도 음? 범죄자들 밥 먹여준 거 아니겠습니까? 구독자님들이 다필이 시간에 자꾸 먹을 거를 올려놓으셔가지고 진짜 너무 진짜 화가 납니다. 진짜 너무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 시간이 9시 10분이에요. 9시 10분 배달음식 먹고 싶은데 하... 살찔까봐 일부러 좀 찾고 있는데 오늘 구독자님께서 또 맛있는 것도 혼자 드시더라고요.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지 9시인데, 12시에 잔다고 하면은, 지금 음식 시키면 1시간, 10시에 오고, 아, 러면은 본격적으로 먹고 뭐 하는데, 그렇다고 라면 먹기는 또 싫더라고요, 또. 아, 입은 또 고급여가지고. 이렇게, 매일매일 내가 작업을 한다고. 너무 힘들어, 진짜. 하지만, 난또 구독자를 위해서라면또이 정도는 할수있지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예, 자연 건강을 생각하는 어, 어떻게 보면은 지구온난화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풍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스탠드 등에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구 색깔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이 뭐 이제 좋거나 어, 나쁠 때 뭐 보통 이제 요걸로 이제 제 감정을 또 표현하죠. 뭐 오늘 기분이 좀우울하다 그럼 좀 블루로 딱 아, 간지나죠. 그리고 아 오늘은 살짝 조금 있어 보이고 싶다. 어 살짝 오늘은 좀 뭔가 센치한 그런 느낌을 좀 연출하고 싶다 싶으면 바로 색깔을 변경해서 보라색으로. 예. 네. 그리고 오늘 좀 열정적이다면 이제 빨간색 정전 육 느낌이 나는. 아니 내가 보통 브이로그를 할때 보통 애들은 이제.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어. 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촬영을 촬영 게 삼각대를 놓고 뭐 만약에 아침이다 아침에 이제 자다가 일어난다. 그러면 이렇게 되나? 이렇게 가야 되나? 사람들이 물어봤잖아. 나보고 막 주식을 하냐고. 외국 주식을 많이 하는데. 애플 투자해가지고 애플로도 돈꽤 벌어가지고 그걸로 아이맥을 산거고 하... 그렇지 아유, 강아지, 강아지, 아유, 강아지, 강아유 강아지, 뒤에 또 있었네. 똥강아지 하나 있잖아요. 똥강아지, 야씨 고데기 들어가니? 아 이거, 아, 이 아유 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아니 뭐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 살짝 야근했어요. 한 30분? 회사에 강아지가 또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오줌이랑 똥싸더라고요그 똥이랑 오줌 치웠습니다.